아, 고추 세척에서 말린 안동고추 억수로 좋아요 13,000원이요 방금에 13,000원 지난주보다 조금 내렸습니까? 아니, 똑같아요, 똑같아요. 지난주에는 13,000원 받았어요 그랬어요? 어, 영천보다 고추가 싸다 영천장보다 예, 영천에는 14,000원, 15,000원이었는데 13,000원 예 안동고추 13,000원이라 하십니다 와 고추 좋다 고추 좋네. 예, 음. 고추가 이렇게 많이 있답니다 어, 그냥 그늘에 하다가 놔두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고쳐서 말릴 필요도 없고 그냥 그늘에 두면 된답니다 음. 아, 꽃이 좋다. 13,000원. 꼭지를 다뗀 거는 15,000원이라 하시는데요. 꽃추 정말 좋네. 건조가 음. 음. 바삭바삭 그래. 그러네. 어우, 건조도 잘 되고. 15,000원이라 하셨죠? 네. 예, 15,000원. 아, 꽃이 정말 좋습니다. 장, 지난번 시장하고 꽃값이 그냥 같은데, 영천보다는 천 원이 싸네요. 영천시장에서는 만 사천 원, ,000원, 만 오천 원이었는데. 아, 고추 어, 좋다, 이거. 예, 고추 좋죠? 얼마래요? 만 오천 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아주머니 이거 꼭지 딴거 얼마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건 얼마인데요 15,000원 가시죠. 고추 정말 좋네 아, 고추 정말 좋다 이거는 만3 0 0 0원 예, 이거는 만3 0원 꼭지가 있는 거 이거는 하고 섞였잖아, 그러고 요거는 진짜 좋네 으 아, 고추 좋습니다. 만3 0 0 0원1 5 삼천 원 네, 평만3원요 제척에서 깨끗이 말린 안동 고추 태양초 13,000원 오 좋습니다 고추 아완대하이라고이는아직안했나 여보 못 가르쳐요? 반으로 달라고 못가 그리고 반이안돼 반으로 달라고 아니 거기안 돼가지고 만 얼마? 1열건에만 열 얼마를 하셨어요? 만 4천 꼭지 따고 말라고 남은 면 집을 가면 건반 줄고뽑으 손해합니까 이거는 꼭지 따도 열건되도 해놨잖아 그러면 어머니들이 악대가리만 생각하지 4천. 고대가리설명만4천은 이거는 꼭지 안 말라도 되거든요 꼭지 따도 열끈대고로열 반을 내놔거든. 그래. 근데 저기마늘천럼 팔아도예. 꼭지 따고 말라보고 나면 추르보고 나면 더 손해잖아. 어머니들 그걸 모른다 요 농사지가 가져오셨는가 보지요? 예예예. 예, 예. 그걸 알아야 되는데 어머니들 그걸 모른다. 그걸 주는 사람들은 꽃이가 어디 꼬 꽃인지도 모르잖아요. 끼가 온 사람들은. 옷세 음, 음. 중국상도 많이, 많이 썼습니다 음. 그래, 사는 거는 손님들, 소비자들 마음이지 뭐. 혹시 은 얼마나 많이 말라서 보세요. 음, 이런 꽃은 진짜 좋아요. 매워요, 안 매워요? 이건 안 매워요. 보통입니다, 보통. 여기 매운 거 찾으시면 매운 거 있어요. 14,000원이라고요? 예, 예. 그래 이모자나 12,000원 캐도 꽃이 따고 말라보면 금방 주거든 그러면 돈이 15,000원 없어서 붙잖아 그러면 이거는 14,000원이다 15,000원 더보여고 14,000원 대가 더 치나 그래야 때가리만 생각하지 말고 뒷때가리까지 생각했는데 손님들이 그걸 모른다카이 라고 음. 꽃이 질도 그래 농사 짓는 게 낫겠어요 이거 와가 파는 사람이 다 12,000원에 팔면 그 얼마 띠가오겠어요? 만원에 네. 띠가오겠어요? 5,000원 정말 좋으네요. 네. 14,000원에다 쓰인 거. 그래, 그거를 손님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겠네. 우회합니다. 네. 그래. 음. 가지도 2,000원. 한 봉지 샀어요. 저, 저, 기 뭐. 이거 정거지어 정거지 2,000원. 정거지 2,000원 치 주소. 정구지, 어, 정구지 이천지 이 아침에 돼가지고 아침에 요 기가 응, 와가지고 응. <웃음> 해나 <놓으면> 돼. 어, 가 와가지고 있으니까. 신문조에해나놓으면 돼야지. 아이 맛있어, 연하고. <웃음>